에녹 1서 제 58장 세 번째 비유 그리고 나는 의인들과 선택받은 자들에 관련된 세 번째 비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복대도다 의인들과 선택받은 자들이여 이는 너희 분기시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인들은 태양의 빛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날들이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날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영들의 주님과 함께 정의를 찾고 빛을 추구할 것이다 의로운 자에게 온 세상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거룩한 자들에게 그들은 하늘에서 정의의 비밀들과 그 믿음의 분깃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 전해질 것이다 이는 그것이 땅에서 해처럼 떠올랐고 어둠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빛이 있을 것이며 몇날 동안 그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둠이 먼저 멸망될 것이며 빛이 영들의 주님 앞에서 강력할 것이고 정직의 빛은 영들의 주님 앞에서 영원히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 59장 번개와 우레의 비밀들 그리고 그때의 나의 눈은 번개의 비밀들과 빛의 무리들과 그들의 심판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영들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과 저주를 위해 번쩍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우레의 비밀들과 그것이 하늘들 위에서 울려퍼질 때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땅 위에 거처들과 영들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둘중 하나 화평 또는 축복을 위하든지 또는 저주를 위해 울려퍼지는 우레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후에 축복과 만족을 위해 번쩍이는 동안 광명체들과 번개의 모든 비밀들은 나에게 보여졌다. 제60장.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약속의 날에녹의 생애 제500년 7째달 14일에 그 비유에서 나는 하늘들의 하늘이 엄청나게 흔들렸던 것을 보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군대와 천의 몇 천배와 많은 면만배인 천사들이 심히 놀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계신 이를 보았고 천사들과 의로운 자들은 그분의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큰 떨림이 나를 붙잡았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의 허리는 구부러졌고 풀어졌으며 나의 모든 것이 함께 녹아서 나는 앞으로 엎드려져 쓰러졌다. 그리고 거룩한 미가엘은 거룩한 천사들 중 하나인 또 다른 천사를 보내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영이 돌아왔다 이는 나는 이 하늘의 군대의 광경과 하늘의 떨림과 흔들림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룩한 미가엘이 나에게 말하였다 어떤 환상 때문에 그렇게 떨고 있는가 오늘까지는 그분의 자비의 날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그러나 영들의 주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경의여기거나 공의로운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날과 그권세와그 형벌들과 심판들이 올때그 날에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약속이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는 시험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날에 두 괴수들이 분리될 것인데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의 암컷 괴수는 물들의 샘 위에 있는 바다의 깊음에 거한다. 그러나 베헤못이라는 수컷 괴수는 가슴으로 덴다인이라고 부르는 텅빈 사막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룩하고 선택받은 자들이 거하게 될 곳인 동산의 동쪽에 있다. 그 동산은 영들의 주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인 나의 칠대 조부이신 아담이 받아들여졌던 곳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에게 이 괴수들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분리되었고 바다의 깊음들로 내려갔고 다른 것은 사막으로 갔는지 그 괴수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인간의 아들이여 당신은 여기서 비밀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또한 나와 동행했던 또 다른 천사는 나에게 그 감추어졌던 일그 처음과 마지막 하늘들의 높은 곳과 땅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고 하늘들의 끝들과 하늘의 기초들 위에 그리고 바람들의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주고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영들이 갈라지고 어떻게 무게를 재며 어떻게 그 근원들과 바람들이 그 영의 힘과 달의 광채들의 힘에 따라 개수되는가 그것이 정의의 힘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에 따른 별들의 분할들과 그 각각의 부분이 어떻게 분할되는가 그리고 우레가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 우레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떨어진 장소에 번개의 섬광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분할들 그리고 그들의 복중하는 군대들에 대한 설명이었다. 우레는 그 우레 소리를 기다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는 비록 하나가 아닐지라도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영을 통해서 함께 다니고 분리되지 않는다. 번개가 번쩍이면 우레가 그 목소리를 내고 영은 섬광 중에 휴식을 취하게 하며 그들 사이를 균등하게 구분하는데 이는 그들의 섬광들의 창고는 모래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번쩍일 때 그들 각각은 고피로 잡고 있어 영의 힘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거나 땅에서 방향의 수에 따라 앞으로 밀려간다. 그리고 바다의 영은 남성적이고 강하며 그 힘의 세기로 그를 고삐로 끌어들이고 같은 방식으로 바다는 앞으로 밀려나고 땅의 모든 산들로 흩어지게 된다 그리고 설리의 영은 그것 자신의 천사이고 우박의 영은 선한 천사이다 그리고 그는 그힘 때문에 눈의 영을 떠났고 그것은 특별한 영을 갖고 있는데 연기처럼 올라오고 그 이름은 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안개의 영은 그들의 창고들에서 그들과 함께 결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한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은 분명하고 빛과 어두움과 겨울과 여름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창고는 빛이며 그것은 자신의 천사이다 그리고 이슬의 영은 하늘의 끝들에 거쳐가 있다 그리고 비의 창고에 연결되어 있다 그 길은 겨울과 여름에 있고 그것의 구름들과 안개들의 구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다른 하나에게 준다 그리고 비의 영이 그 창고에서 나올 때 천사들이 와서 창고를 연다. 그리고 비를 밖으로 이끌어준다. 비가 온땅 위에 흩뿌려질 때 또한 그만큼 자주 땅의 물들과 합쳐진다. 물들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있고 물들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땅을 위해 주신 자양분이다. 그러므로 비는 측량기를 가지고 있고 천사들은 그것을 받는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인들의 동산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와 동행했던 화평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두 마리의 괴수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형벌이 헛되지 않도록 길러지고 있다. 그리고 아들들은 어머니들과 함께 자녀들은 아버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영들의 주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그들 위에 임할 때 그것은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들의 주님의 형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그분의 긍휼과 인내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제 61장 영들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그때에 나는 그 천사들에게 긴 끈들이 주어졌고 그들의 날개들로 북쪽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천사에게 물었다. 왜저 천사들은 긴 끈들을 들고 날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측량하려고 가는 것이다. 라고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나와 동행했던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들은 의인들의 저울과 의인들의 끈을 가지고 가서 의인들이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그들 스스로를 지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끼리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저울들은 믿음에게 주어질 것이고 정의로운 말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저울들은 땅의 기음들의 모든 비밀들과 사막에 의해 멸망당한 자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들에 의해 먹혀버린 자들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들은 택함 받은 그분의 날에 돌아와서 그 자신을 돕는데 이 영들의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멸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 사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하나의 힘과 하나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의 빛이 마치 불처럼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들은 지혜로 축복하고 고귀하고 영광을 돌렸으며 말에도 생명의 영에도 그들 스스로에게 지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들의 주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분이 택하신 분을 앉히시고 그분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의 행위들을 저울로 측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영들의 주님의 이름의 말씀으로 비밀인 그들의 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얼굴을 들어 올릴 때 그리고 그들의 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길로 나아가면 그들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고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늘들의 모든 군대와 위에 모든 거룩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와 케루빔과 세라핌과 오빠님 그리고 모든 권능의 천사들과 모든 최고위 천사들과 택함을 받은 분과 땅과 물 위에 있는 다른 권능들이 그날에 부르짖을 것이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높일 것이고. 축복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믿음의 영으로 지혜와 인내의 영으로 자비의 영으로 심판과 화평의 영으로 그리고 선한 영으로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을 송축하고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들에 있는 모든 잠들지 않는 존재들은 그분을 축복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그분의 거룩한 자들은 그분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동산에 사는 선택받은 모든 자들과 축복과 영광과 존귀함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영들은 당신의 경외스러운 이름을 향해 이르기를 거룩하시도다.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축복할 것이며 모든 육체도 그러할 것이다. 영들의 주님의 자비는 위대하시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의 모든 권능은 그분의 만드신 것만큼 그분은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인들과 선택하신 자들을 드러내신다 제 62장 생명의 의복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왕들과 권세자들과 귀인들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눈을 뜨라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너희의 뿔들을 들어라. 그리고 영들의 주님은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정의의 영이 그분에게 부어졌고 그분의 입의 말씀이 모든 죄인들과 모든 불의한 자들을 도륙했고 그들은 그분의 면전에서 멸망당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왕들과 권세자들과 귀인들과 땅을 다스리는 자들은 일어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 것이며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분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그분 앞에서 헛된 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의 입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난산으로 산통 중에 있는 여인처럼 그들 위해 고통이 덮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한 무리는 서로 울려다보고 그 여자의 아들이 그의 영광을 보좌에 앉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워 떨며 얼굴을 바닥으로 내리고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을 지배하는 자들과 힘센 왕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감추어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송축하고 높여드릴 것이다. 인자는 처음부터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힘 앞에 가장 높으신 분은 그분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분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거룩한 회중과 선택받은 자들은 파종될 것이고 선택받은 자들은 그날에 그분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왕들과 귀인들과 땅을 지배하는 자들은 그분에게 절하고 경배할 것이고 이 인자에게 소망을 걸고 그분에게 탄원하고 그분에게 자비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영들의 주님은 그들을 압박할 것이고 그들은 그분의 존전에서 빨리 떠나게 하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얼굴은 어두움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형벌의 천사들은 그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을 학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과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로 인해 기뻐할 것인데 이는 영들의 주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머물고 영들의 주님의 칼이 그들을 피해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인들과 선택받은 자들은 그날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의 얼굴을 볼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영들의 주님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이고 그들은 인자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먹고 눕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과 선택받은 자들은 땅에서 들어 올려질 것이고 그들의 얼굴을 숙이는 것을 멈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의복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영들의 주님 앞에 있는 생명의 의복들이 될 것이고 당신의 의복들은 낡아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영광은 영들의 주님 앞에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제 63장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무렵 형벌의 천사들에게 넘겨지게 될 땅을 장악한 강력한 왕들은 그들이 영들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하고 그분 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게 될수 있도록 약간의 안식을 주어야 한다고 형벌의 천사들에게 탄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들의 주님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복되도다 영들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왕들의 주시며 능력의 주시며 통치자들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님 지혜의 주님이시여 모든 비밀이 명백해졌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권능은 모든 세대들에 걸쳐있고 당신의 영광은 영원까지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비밀들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당신의 공의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왕들의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믿는 자들이 될 안식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간의 안식을 원하지만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쫓겨났고 그것을 받지 못한다 빛은 우리 앞에 그쳤고 어둠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이다 이는 그분 앞에 우리가 믿지 않아 왔고 왕들의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해 오지 않았고 우리 왕국의 비밀들과 우리의 영광에 우리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환란의 날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과 심판들과 그분의 공의에 있어서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기 위한 안식을 발견할 수 없다. 그분의 심판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로 인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들은 공이 가운데 헤아려진다.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의 혼들은 불이한 재물들로 충분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옥의 고통의 불길들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얼굴들은 인자 앞에서 어둠과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존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며 그의 면전에서 칼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영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권력자와 왕들과 귀인들과 영들의 주님 앞에서 땅을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조례와 심판이다. 제64장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그리고 나는 비밀스러운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얼굴들을 보았다. 나는 그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비밀이었던 것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드러냈고 사람의 아들들을 죄짓게 하여 타락시켰다.